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 에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무료입니다 구독은 무료예요 여러분 좋아요 따봉 눌러주시고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언제나처럼 우리 구독자님들께 가성비 좋은 다육이 농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오늘은 코노와 리톱스 종류 다육이 들 꽃피는 것쯤 보여 드리려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으로 소통하는 건프로 되고 싶어요 다육이 쇼핑하기 좋은 계절 오늘의 쇼핑다 함께 보시죠 영상 속 다육이 코노 안쓰이? 꽃이 피면 아주 향기가 좋고요 베란다에서 향기가 밤사이에 은은하게 아주 폴폴 풍기는 아이래요 한 포트당 시가 16,000원 아이요 샬롬 다육농장에서 한 포트에 6,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택배 가능한 다육이 농장 샬롬 다육농장 한 포트에 6,000원 창종류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또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 아주 근사하고 귀엽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늘의 다육이 쇼핑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또 수입 다육이들이 막 들어와서 건프로가 재빠르게 촬영 다녀왔죠 영상 좀 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아쿠아 레드 35,000원 아르카나 2만원 카르마 5만원 가이아 20만원 원종 레귤런시스 12,000원 가이아 20만원 음,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이아 왼쪽에 가이아 오른쪽이 아쿠아레드 이렇게 색감이 딱 차이가 나죠 35,000원 20만원 가이아 음, 얘도 20만원 음 너무 예쁘다 체리 핑크 체리 핑크 있고요 레마 레마 얘는 8만원 얘는 12만원. 얘는 8만원. 레마? 8만원, 12만원, 8만원. 마리아 철화. 음. 원종 에보니 1930. 개당 8,000원. 원종 에보니 1930. 막 수입돼서 온 아이들이에요. 원종 에보니 1930 개당 8,000원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 환엽, 환엽이에요. 이 아이 크게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보면요, 되게 따글따글 따글 건강해요. 자, 원종 마리아 환엽입니다. 이 아이도 8,000원이요. 원종 마리아 환엽, 원종 에보니 일구삼공. 8천원, 8천원, 만육천원이잖아요. 만오천원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만오천원에 할인 들어가고요. 원종 에보니 일구삼공 두 개. 원종 마리아 하나. 이렇게 하시면 이만원. 8천원짜리. 이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할인 이벤트 갑니다. 핑클 오천원. 핑클 오천원이요. 색감 너무 좋죠. 핑클. 짠! 핑클 5천원이요 5천원 키스 오브 파이어 5천원이요 키스 오브 파이어 5천원 울려심 철화 6천원이요 엣지 라인 8천원 엣지 라인 8천원이요 엣지 라인 8천원 블랙 주얼리 10만원 블랙 주얼리 10만원 샤프란 블루 3만원 산다라 5만원 인스타 8천원 라인스타 8천원 엘리자베스 7만 원. 원종 엘리자베스 7만원 원종 엘리자베스 7만원 원종 마리아 수입 원종 마리아 8만원 홍, 에보니다 수입이죠 이 아이들 8만원이요 분갈이 할 때랑 똑같이 분갈이 하시고 마사토 위에 올려 놓으시면 돼요 뿌리는 이런 식으로 상토 한 숟가락 올려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홍에보니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홍에보니 8만원이요. 원종 마리아 8만원. 다 수입된 아이들이에요. 블랙 패션 8만원. 수입 피델리오 8만원. 벌써 막빈 곳이 있죠? 교배종... <웃음> 어, 그 3,000원 서브 교배종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샬롬 다육농장의 건강한 신상 다육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스타 귀엽고 건강하고 예쁘게 물잘 드는 제스타 얼굴이 2개, 3개, 4개 상관없이 똑같이 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제스타 5,000원 청화 특이하고 좀 짱짱한 아이 원하시면 청화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5,000원 청화 핑크 플로이드 5,000원이요. 핑크, 핑크. 너무 예쁘죠? 어, 살구색도 나고, 핑크, 핑크색도 나고. 핑크 플로이드 5,000원이요. 애플립스, 애플립스 만원이요. 색감 좀 보세요, 우리 언니들. 이 짱짱하고 단단한 아이. 애플립스 만원. 줄라이나 중품, 엘라, 아 줄라이나 5,000원. 줄라이나 5,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레드벨벳, 만원이요. 레드벨벳이 또 이렇게 지금 요즘에 인기몰이 중이죠. 이렇게 안에가 젤리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 만원. 샬롬 다육농장 다육이들 마음에 드시면요. 택배 주문 가능하세요. 010-8809-1733. 레드벨벳, 만원. 3,000원, 라우이. 메모하면서 잘 따라와 주고 계시죠? 3,000원! 휴라! 페리도트 12,000원 <웃음> 2020년 FW 인기상품 페리도트 12,000원이요 지금 두포트 립스 12,000원이요? 카카오립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카카오립스 쌍두도 있고요, 카카오 립스, 산체스 마요라떼 3,000원, 산체스 마요라떼 3,000원. 색감 음, 되게 예쁜데요? 헉, 벨라도라 우와우, 이렇게 안에부터 빨갛게 물드는 애들 너무 예쁘죠? 벨라도라? 5,000원, 벨라도라 5,000원이요 건프로 채널 믿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러블리로즈 보고 계십니다 국민 다육이 러블리로즈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근사하죠 독일 샴페인 4,000원, 독일 샴페인 4,000원 쌀쌀하고 추워지는 겨울이 더 기대돼요 다육이 색이 어떻게 이쁘게 근사하게 물들까요? 탈론 4만원. 탈론 4만원. 백키 12만원. 오, 백희. 모공이 1도 없는 아주 부드러운 백키 보고 계십니다. 12만원. 방울복랑금 3만 5천원. 방울복랑금 3만 5천원 아이들 보고 계십니다. 한몸과 파는 귀한 마디바. 만원에 구입하세요. 만원 마디바 만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와우 이 아이 너무 이쁘다 그죠? 마디바 플로라예요 여러분 플로라 만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플로라 레드글로우 8,000원이요 와우! 오! 여러분, 이 아이는 부담 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 역시 신상 다육이들이 요즘에 들어오는 애들이 안 예쁜 애들이 없어요. 레드 글로우 8,000원. 이어서 갑니다. 이브닝 스타. 다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다 특성이 틀려요. 이브닝 스타 8,000원이요. 오늘은 좀 날이 좀 따뜻해요. 햇살도 좋고. 이브닝스타 8,000원 제품 SP 4만원이요. SP 4만원 SP 4만원 원콜 2만원 원콜 2만원이요. 일렉트라 16,000원 일렉트라 와 여러분 색감 좀 보세요. 일렉트라 16,000원이요. 일렉트라 16,000원 얘가 일본 힐링인지 문스톤인지 영상 속 아이는 문스톤 6,000원 적극 추천합니다. 문스톤. 어떻게 물드냐고요? 이렇게요. 문스톤 이렇게 건강하고 짱짱하게 된다니까요. 일본 힐링 6,000원. 일본 힐링 6천원 로얄 에보니 16,000원. 로얄 에보니 16,000원. 3,000원이요? 사람의 3,000원. 건프로 다요기 채널은 택배가 되는 매장, 택배가 안 되는 매장, 골고루 촬영 다니고 있습니다. 자, 라인스타, 8,000원. 판도라, 16,000원. 판도라, 16,000원이요. 산타바바라, 와우, 산타바바라 너무 이쁘네요. 산타바바라, 5,000원이요. 코로키, 코로키, 5,000원. 엘 히어로, 오. 장미 한 송이 같죠? 엘 히어로 8,000원입니다 원콜 만원 원콜 만원이요 주아나 2만원 주아나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군요 주아나 2만원 보고 계십니다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블레이드 런너 2만원이요 와 너무 건강해요 블레이드 런너 2만원 다육이 영상은 무료입니다 두번세번 번 돌려보셔도 건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지 크게 한번 가늠하실까요? <웃음> 아주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다육이가 많은 농장 샬롬 다육 여러분들께 좀더 신선하고 건강하고 가성비 좋은 저렴하고 하지만 물건은 또 명품 다육이들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농장 소개해 드리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건프로요 여러분들께서 수고롭지 않게 다육이 농장 방문하시는 걸 건프로가 대신 편안하게 댁에서 다육이 농장에서 쇼핑하시라고 대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 드립니다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 주문 가능한 신상 다육이 많은 다육이 농장 샬롬 다육 010 8809 1733검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메모하시면서 봐주시면 다육이 쇼핑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 감사드리고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서로 서로 힘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자 3,000명 가요! 고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